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글자를 꾸미는 강의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반반 글자라고 제가 글자를 하나 써놨는데 이 글자가 실제로는 입력을 할때 저런 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글자의 기본 속성에 저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방법을 쓰려면 어, 속성 중에 이런 이제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템플릿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 꺼내서 저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 템플릿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수정이 안 돼요. 어, 템플릿은 정해진 그대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꺼내놓고 글자를 이제 타이핑을 다시 해서 저 디자인을 그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 적용을 시켰는데 조금 색깔을 바꿔볼까? 어떤 글자의 굵기를 바꿔볼까? 뭐 테두리의 디자인을 바꿔볼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하나 샘플을 꺼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자를 쓰기 위해서 뒤에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하나 써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글 내용 조금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 어, 여러분들도 혹시나 보고 따라하고 있다면 원하는 글자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기본 텍스트 하나 입력을 하고 글그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윤들닷컴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어자 일단은 글자를 어이구 뭐야 한영키를 잘못 눌렀어요 제가 자 글자 입력을 하고 어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글자의 그 크기를 조금 크게 하시고요 그리고 글자의 서체를 좀 두꺼운 서체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안에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꾸미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글자 속성 안에도 보면 템플릿 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게 하나 있는데 두개의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글자를 미리 입력을 해서 하고 나서 템플릿을 적용하느냐 아예 처음부터 이 템플릿을 골라서 꺼내 놓은 다음에 글자를 바꾸느냐 그 차일 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후자 쪽을 조금 더 많이 써요 어, 템플릿을 미리 꺼내 놓고 입력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여기서 이제 글자 먼저 적어 놓고 템플릿을 고르는 예,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르실 때는 카테고리가 구분이 안돼 있어 가지고 어, 일일이 다 내려다 봐야 돼요 자 하나 적용을 시켰거든요 자 그리고 적용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뭐 일단 서체좀 바꿀게요 서체를좀 이렇게 검은 고딕 이게 제일 굵어요 요거 하나 적용시켜 놓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템플릿 적용이 돼 있잖아요 자이 상황에서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쉽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클릭을 해서 또딴거 바꾸고 딴거 바꾸고 할수 있는데 뭐 이거 테두리 라든지 지금 적용돼 있는 상황을 수정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게이 템플릿의 단점입니다. 자 일단은 배경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키고요자 여기다가 또 다른 네, 글자를 한번 더써 볼게요. 자 일단 템플릿에서 이제 먼저 고르는 방법만 써 보겠습니다. 자 하나를 클릭을 하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글자 등장을 해요. 자이 상태에서 글 내용을 바꿔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과정만 다를 뿐이지 둘다 똑같거든요. 자, 템플릿 바꾸고 싶다. 그럼 처음에 적용한 거안 쓰고요. 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텍스트 템플릿 대신에 뭐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글자도 있거든요. 어, 글자 효과 이걸 실제로 이제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이제 그렇게 잡아놨는데, 자 일단 여기서 텍스트 템플릿에서 하나를 골랐잖아요.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해요. 그러면저 모양 그대로 쓸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약간 조합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도 텍스트 템플릿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또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뭐 글을 입력을 이제 다시 하기만 하면 저 디자인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원래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낱자로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씩 글자 색깔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템플릿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다 적용돼 있는 거에서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근데 요런 효과를 그냥 한번 적용하면 다시 풀려버립니다.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템플릿 카테고리를 잘 보시고 어,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면 애니메이션 된거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템플릿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이걸로 바꾸겠다. 뭐 그거 얼마든지 다 바꿔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은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애니메이션 없는 효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 때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씩 눌러서 이게 뭘까 하고 아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라고 찾아보시면 다음번에 어 쉽게 만들어 쓸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만들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다가 그냥 아예 귀찮다 하지 말자 그냥 단순한 거 쓰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뉴스 자막 같은 형태 있잖아요 이거 디자인에서 만들어서 넣으려고 러면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템플릿 안에 그걸 제공을 해요 그래서 꺼낸 다음에 글자를 내가 바꾸겠다 그러면 글자의 기본 속성에 가서 글자 타이핑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싹 지워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입력을 하시면 저 뉴스 자막처럼 그대로 쓸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스타일들도 있고요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적용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일이 바꾸셔도 됩니다 음, 저는 이런 영상은 잘안 만들기 때문에 요런 템플릿은 잘 쓰진 않아요 저는 근데 요런 것들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요 템플릿 안에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다 살펴보시고 어, 효과적이다 어, 요거 제목에 써야겠다 요런 것들 한번쯤 써봐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어, 꺼내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딴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카테고리에서 저 불타는 글자 힙합이란거 하나 꺼내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노래방 스타일로 쭉 이렇게 지나가는거 있잖아요 뭐이런 것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저런 것들은 몰랐다면 일일이 한땀한땀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려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밑에 하얀 글자 놓고 위에다가 노란 글자를 하나 복사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글자를 템플릿스아 잘못 말했어요 글자를 복화 클립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스크 올리고 마스크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하면 저렇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다 되어있는 거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또 다른 뭐 글자 넣는 방법 이미 기초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 여러분들 목소리가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 자막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 자막을 넣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파일 확장자들이 여러개가 있죠 아마 srt 라고 돼있는저 확장자가 가장 익숙한 걸 건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외화 영화같은거 다운받으시면 자막 파일을 따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SRT 파일은 우리가 이걸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글자가 타이밍에 맞게끔 이렇게 타임 코드에 맞게끔 딱딱딱딱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자막 파일이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걸 불러와가지고 영상에다가 이렇게 자막을 넣는 방법인데 뭐 평소 때는 쓸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요거를 테스트 말고는 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보시고요 자이 방법을 지금 반반 글자라고 돼 있죠 요거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요거 보시기 전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설명을 조금 드리고 바로 따라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위에 아래 지금 반반씩 글자 그라데이션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밑에 이제 글자 를 깔고 어 위에다가 포커 클립 적용해 가지고 마스크로 그냥 두개를 겹쳐 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안에 들어있는 이제 템플릿을 쓴건 아닌데 템플러 안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템플릿은 저런 애니메이션 같은 게 없잖아요 어,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편집 효과에 들어가면 그냥 효과만 적용돼 있을 뿐 이런 애니메이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의 내부를 테두리 빼고 글자의 내부 속을 지금 파냈잖아요 이런 방법들도 지금 편집 효과에 가보시면 저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약간 끝판왕스럽게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레이어가 많죠 어 복잡하게 보이지만 힘들지 않아요. 자 글자를 일곱 개, 아 지금 다섯 개 색깔을 넣어놨으니까 글자 다섯 개를 이제 폭에서 쌓으시고 글 색깔 다 바꾸고 얘를 복합 클립으로 바꾼 다음에 마스크 적용하고 그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차라락 지나가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템플릿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런 좀 복잡한 샘플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싹다 날려버리고요. 뒤에는 필요 없죠. 이제 자, 이건 지우고 제가 새창 꺼내가지고 하면 뭐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요. 앞에 거좀 이제 보고 하려고 그냥 여기까지 남겨놓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반반 글자라고 쓰여진 부분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깔려있는 저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투명 클립, 어, 하나를 깔아놨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글자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없으면, 없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반투명 하나를 키워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밑에 뭐라도 메인 트랙에 깔려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구성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반투명 클립이 밑에 깔려 있으면 좋은 건 하나 있죠 선택을 하시고 캔버스 속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컬러 색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뭔가 색상을 하나 골라 주시면 그게 이렇게 배경처럼 쫙 들어가잖아요 자 레이어 구성 한번 볼게요 이 레이어는 글자입니다 어, 앞에 보시면 t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그냥 글자일 뿐이고요 위에 레이어 눈을 잠깐 끄고 확인을 해 보면 어, 아래쪽 레이어는 확실히 글자인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파란색 글자를 지금 반반 글자라고 입력을 하나 해놨고요 자 그리고 요 색깔 확인하시면 어, 파란색 맞죠? 밑에 글자 하나 지금 깔아놓은 상태구요뭐 서체는 한드 이런 거 해놨어요. 자 위에 레이어를 이제 켜주시면 이제 노란색 부분이 삭 보일 건데 복합 클립을 확인을 해봐도 어, 노란색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어, 복합 클립에는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글자 속성에는 마스크가 없어요. 있으면 좀한 단계가 줄어들 건데 마스크를 만들어 놓지는 않아서 그냥 마스크 기능을 쓰려면 복합 기능을 꼭 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역, 얼만큼 마스크로 가려질지 가려질지라기보다 얼만큼 보일지가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보일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경사,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같은 거 넣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피더를 조절을 해서 이 퍼지는 정도를 조절을 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 기능을 쓰기 위해서 복카클립을 지금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복각 클립이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어, 자주 쓰는 거니까 단축키 이제 나오시면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복각 클립을 이렇게 풀어보면 어, 원래 색깔 제가 노란색으로 글자를 하나 엎어놨잖아요. 어,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을 미리 따라 하기 전에 다 만들어진 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도 다 듣고 앞 강의도 보셨으니까 저 마스크 개념이나 이런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만들어진 구성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요 요 뒤에다가 제가 한번 쫙 연결을 해 가지고 글자 하나 넣고 앞에서부터 만들었던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텍스트 하나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라데이션 이라고 글자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서체도 좀 두꺼운 서체 하나 골라 주시는게 예쁘게 보일 거거든요 얇은 서체는 좀 피해 주세요 자 검은 고딕이 제일 굵은 서체긴 합니다 기본 서체 중에서는 글자 좀 크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밑에 지금 이제 배경 메인 트랙에 배경이 없는데, 그냥 앞에 거쭉당겨서 연결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따라하고 계신다면, 새 작업창 꺼내서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투명 배경 하나 깔아주시면, 작업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준비는 다 끝났고, 글자를 흰색으로 지금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색깔로 이 색깔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색깔을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글자를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작업 위치 표시기를 앞쪽에 딱 맞춰 주시고요 컨트롤 v 하면 저 위치에 그대로 딱 들어가게 되겠죠 자 보라색 글자가 같은 위치에 두개 지금 포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노란색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노란색 글자가 이제 그대로 보라색 글자를 다 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보라색 글자는 안 보이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어, 일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마스크 안 되니까 일단 복합 클립으로 바꿉니다. 자, Alt G 기억해 놓으세요. Alt G. 자, 그럼 복합 클립으로 바뀌었고 다시 기본 설정에 가면 요거는 그냥 일반 영상처럼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스크 기능이 활성화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 골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얘는 이제 가운데 부분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보이니까 노란색이 이제 보이는 거죠. 어, 저 영역 사이에 것만 보여요. 자 이렇게 위치 좀 잡아 놓으시고요 반반 색깔 보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피더값 깃털 살짝 조절하시면 저렇게 마치 우리 해질역 처럼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맞춰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어 글자의 색을 두개 이상 입히는 방법 이었고요 원리는 마스크의 원리를 사용을 한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가운데 딱 맞춰 가지고 이 피더 값 살짝 조절하면 네, 저런 식으로 중간만 살짝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포카 클립 위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것도 안에 보면 설정이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설정들을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 옮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키프레임 하나 찍어 주시고, 자, 시간 적당히 확보해 주시고 키프레임 또 찍어요. 그리고 저 마스크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게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가는 저런 애니메이션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템플릿 안에 안만 찾아봐도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원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형도 어, 이렇게 뚫려서 보이는 건 아시겠죠? 저 노란 부분만 지금 보이게 만든 거고요. 자 여기도 키프레임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 키프레임에서 뭐요 테두리 뿌옇게 만드는 깃털 기능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고요 자, 시간 조금 확보해 주시고 얘를 크게 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맨 앞에는 줄여야겠죠 줄이고 막 땡기고 하다보면 수치가 조절되는 게 보일 거거든요 예, 저기 H 뭐 이런 부분 보이잖아요 예, 저기 부분을 일일이 만지지 말고요 중간에 이렇게 락딱 걸어주시면 높이하고 너비하고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0을 넣으면 최소 수치가 1로 잡힙니다 자, 일단은 어차피 안보여요 이 상태에서 마스크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식으로 뭔가 보라색 글자 였는데 동그라미 모양으로 내용이 채워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라데이션 적용하면 더 예쁘게 되기도 하겠고 뭐 그건 여러분들 취향 문제니까 어,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다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이제 사람 하나 촬영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뚝뚝뚝뚝 걸어오는 뭐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시면 영화 인트로 같은 그런 느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자,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은 제가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강의로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귀찮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것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얘는 애니메이션 건건 아니구요. 그냥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는데 얘는 어... 그 혼합기법 있죠? 그 혼합기법을 좀쓴 겁니다. 어, 이 글자를 투명하게 만들 때뭐 글자의 테두리를 투명하게 만들고 내부를 뭐 남겨놓고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어. 자 일단은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복합클립 풀어버리시고요. 자아까고 그냥 똑같은 상황 만들어놨어요. 근데 차이는 이제 뚫어버리고 싶은 거 있죠. 음, 뚫어버리고 싶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색을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 속성에는 안에 혼합기법이 안 들어있어요. 중간에 보면 혼합이라고 되어있는 부분도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테두리를 노란색으로 조금 맞춰놨고요 그리고 글자 색을 까만색으로 바꿨어요 저 까만색은 실제로 까만색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투명도 아, 일단 팩 테두리를 조금 더 얇게 아, 좀 두껍게 할까요? 네, 두껍게 좀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혼합이라고 돼있죠 네, 저기 부분을 투명도밖에 하나 없어요 합성기법은 아니에요 이 혼합은 그래서 여기서 글자 자체에 있는 혼합을 쓰시면 저 까만 부분만 뚫어버리고 싶다 이런게 안되는 거죠 그냥 테두리 색깔하고 같이 먹어요 글자에 적용했던 테두리, 배경 등등등의 어떤 색깔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냥 투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자체에서는 이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 글자를 혼합기법을 쓰기 위해서 저 까만 부분을 혼합으로 뚫어버리기 위해서 포카클립으로 만들고 자 여기서 밝게 하기, 어둡게 하기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중간이뻥 뚫리면서 뒤에 있던 보라색 글자가 보일 겁니다. 자, 얘를 살짝 이렇게 떼놓고 보면 중간에 뚫린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파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각도만 살짝 틀어가지고 위치만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을 파낸 글자 같은 느낌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거는 포카클립 안에 있는 혼합기법을 활용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운 내용인데 이거를 어떻게 응용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다 그런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런 예제도 제가 하나 심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응용을 또 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한번 잘 보시면 자 마스크 하나 꺼냈죠 그럼 그러니까 그 마스크가 보여지고 있는게 어 글자 속이 뚫려 있는 테두리만 있는 그 글자를 보여주고 있는 저 마스크 잖아요 거기다 키프레임 안아주시고 자, 또 끝에다 키프레임 안아주시고 자, 좌측 우측에다가 하나씩 세팅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테두리를 훑어가는 이런 음,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또 응용을 한번더 한다면 자 기존 거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속을 어떻게 바꾸고 싶잖아요. 그냥 그냥 글자 속이 아니라 실제로 따지고 보면 밑에 깔려 있는 글자거든요. 이 깔려 있는 글자도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도 마스크 하나 적용을 해서 뭐 요번에는 대각선으로 해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좀 좁혀 주시고요. 자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키 프레임은 위쪽으로 좀 세팅을 하고 두 번째 키 프레임 시간 좀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요. 자 그러면 글자 속에 보라색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락하고 지나가게 되겠죠. 뭐 이런 응용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 해보셨으니까 끝판왕가야죠. 예, 제일 어렵다라기보다는 좀상그로워 하기가 귀찮다라는 겁니다. 자 색을 다섯 개 정도만 지금 제가 깔아놨습니다. 자 일곱 개다음에 너무 작업이 길어지니까 다섯 개 정도만 색깔을 잡아주시고요. 자 요거 이제 머릿 속에서 어떻게 만들지 개념이 딱 떠오르시나요? 애니메이션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저런 형태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자, 글자를 다섯 개 색깔이 있으니까 다섯 개의 글자를 포개서 색깔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글자를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 무지개라고 일단은 입력을 할게요. 자, 글자 키워주시고 어, 두께는 뭐 하고 싶은 글자 이번에 한드 한번 해볼까요? 그정도키워주시고요 글자 조금 더 두껍게 태, 볼드 처리하고 이텔릭도 살짝 줄게요. 자이 글자를 색깔을 이제 채워넣을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흰색 글자니까 어, 얘를 빨간색부터 할까요? 뭐 색깔은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이 글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 하나 깔고요자 걔는 노란색, 주황색 생략할게요. 자이렇게 색깔만 하나 바꿔주시고 자또 복사해서 위에다가 하나 붙여주시고 자 지금 세개 만들어졌어요. 자 얘는 초록색 자 하나 더 복사해서 올려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파란색 자 남색이나 파란색이나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남색 건너뛰고 보라색으로 하나 더 쌓겠습니다. 자 그럼 보라색이 제일 위에 덮여있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일일이 하나씩 자 복과 클립을 씌울 건데 다섯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단축키 외우세요. Alt G라고 되어 있죠. 자, Alt G 하나 더 눌러주시고 Alt G라고 눌러주. 아이고 제가 또 뭔가를 잘못 눌렀네요. 어, Alt G를 눌러야 되는데 엉뚱한 걸 눌러버렸습니다. 자, Alt G. 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반복, 반복, 반복. 자, 그러면 전부 다 복합 클립 상태가 된 거죠. 복합 클립 됐으면 얘를 제 마스크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스크 적용시켜 주면 보라색은 일부만 보이게 되겠죠 바로 밑에 깔린게 파란색이니까 자 높이는 한70 60 음, 너무 얇은 것 같은데 한70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정하게 저 두께를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수치 넣으시면 돼요 자. 하나 70 이라고 이제 기억 했잖아요 그걸 맞춰 가면서 서로 서로 이제 이 마스크의 위치가 겹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도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 씌우고 수치 똑같이 70 넣고 자 위치를 맞춰 줘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화면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줄이 탁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스냅핑 기능인데 저 스냅핑 기능을 끌 수가 없어요 좀 불편하거든요. 저거. 위치 맞추기가. 정중앙을 자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어, 요거 어떤 수치가 바뀌는지 확인하고, 아, Y 수치가 바뀌는구나. 확인하셨으면, 저 Y 수치에서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상하, 이제 화살표를 띡띡띡 클릭을 하시면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도 세팅해 주시고요. 70. 그 다음 위로 조금 더 올려서 살짝 겹쳐지는 느낌으로. 자, 겹쳐지지 않으면 중간에 예, 벌어져 버려서 까만색 부분이 보일 건데 또 그것도 예쁘게 나 까만색 부분 살짝 살짝 보이고 싶다 하시면 한60 정도로만 조절을 해가지고 사이사이를 살짝 벌려놔도 어, 굉장히 느낌 좋을 겁니다. 자 지금 우주개 클립이라고 지금 세팅이 다 됐어요. 아우 굉장히 촌스럽네요자 근데 화려하게 눈에 잘 보이니까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일 위에는 있 빨간색이 두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자이 빨간색은 조금 더더 늘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착오 였어요 70까지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한80 90 정도만 해도 됐었는데 너무 작게 잡아놨네요 자요 부분 조금만 더 수정해서 글자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템플릿에 만약에 이게 있었다 그럼 현타가 좀 오시겠죠 근데 템플릿에는 요렇게 되는 어, 똑같은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템플릿에는 글자에 낫자 낫자 낫자 바뀌는 건 있었는데 요렇게 되는 건 없었어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할게요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좀 적용하기 귀찮으니까 보카 클립 안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속성을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가 좌에서 우로 튀어나오는 요 애니메이션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적용이 됐죠 키프레임 잡지 않고 그냥 단순히 클립 클릭 한번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요거 쓰시는게 조금 더 편하죠 자 똑같은 걸로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도 다 똑같은 걸로 글자가 좌에서 우로 나오는 글자가 나오는게 아니고 실제로는 영상이 나오는 거죠 복합클립이 우에서 좌로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 전부 다 지금 같은 시간으로 적용돼 있으니까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작업은 다섯 번이나 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 조금씩 뒤로 땡겨가지고 등장하는 스타트 시간을 바꾸는 거죠. 요거를 시차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차 작업을 해놓으면 뭔가 계단처럼 이제 레이어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요런 느낌이 돼요.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사라질 때 애니메이션을 지금 넣어야 되느냐 뭐 넣어도 되는데 지금 끄트머리 부분도 계단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이 먼저 화면에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플레이 한번 다시 해보면 앞부분에는 애니메이션을 걸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뒷부분은 빨간색부터 사라지는 거죠 탁탁탁탁 하고 자 저만큼의 공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라져요 뭐 요게 좋으면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굳이 애니메이션 안 걸어도 되는데 자 나는 여기다가 뭔가 또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하나 넣고 싶다 뭐 그런 페이드 아웃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 볼게요 페이드 아웃 뭐 나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나머지도 똑같이 페이드 아웃을 다 적용 시킵니다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효과죠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계단처럼 땅땅땅땅 사라졌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 창의력이 아니에요 그냥 이 툴이 제공하는 걸 눌러보고 어울리는 걸 그냥 고르면 예쁜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툴에서 제공되는 게 어느 정도 범위인가 뭐가 들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들 때좀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툴들을 뭐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 기능을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시간 나실 때마다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을 좀해 주시면 좀 어떨까요? 음, 굳이 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 이거 있었네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시간 나실 때마다 찾아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 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다 끝났고요. 제가 이번 강의도 에 잔소리 한 번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따라하실 때 완전히 내가 생초자다 어 이러면 기초 강의부터 다 숙지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기초 강의가 다 숙지가 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이 샘플들 좀 심화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린 샘플들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중간 중간에 멈춰가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따라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학습 방법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상을 어 유튜브에서 빠른 속도로 배속 조절이 되잖아요. 그렇게 조절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요. 두 번, 세번 정도를 보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 외운다는 말이 내한테 내재화를 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외워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다가 뭔가 막히잖아요. 그 막히는 부분만 유튜브에서 찾아서 지금 제 영상에서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시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땀한땀 한땀 했다 이렇게 배우면 결과물은 어쨌든 나와요 따라서 만든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원리를 파악하지 을 않고 그냥 순서를 외우게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작업은 앞뒤 순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작업들 대부분의 작업들은 이순서란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복합클립을 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다 그럼 그 다음이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또 봐요 그러면 아이 다음에는 복합클립으로 싸야지 이렇게 외우시면 망하는 겁니다 복합클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얘는 마스크가 안되니까 글자는 마스크가 원래 안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단계가 복합클립으로 싸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쌓아야 되는 거지 이 다음 단계가 복합 클립이기 때문에 이걸 쌓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제가 쭉 오늘 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어, 이 과정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의를 보면서 그래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마치 권투선트가 섀도우 복싱을 하듯이 그렇게 해놓고 머릿속에 아이 과정들이 쫙 흘러간다 이까지가 딱 되면 그때서야 이 캐컷을 열어가지고 오늘 강의 때 배웠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절대로 스텝 바이 스텝 식으로 따라하면서 강의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심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기초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요 모든 것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외워야 되는 것은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뭘 외워야 된다? 어, 이 원리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의 원리, 보카클립의 원리,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원리 이런 걸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캣커단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의 위치 뭐 어떤 것들이 있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아 여기 들어가면 이런 게 있었지? 한번 써볼까? 어, 쓰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만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안에 들어가서 얘를 일일이 하나씩 클릭을 해봐요 미리 보기도 쫙 해보고 하나씩 클릭도 해보고 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 라고 파악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쓰면 되는데 어 나는 그냥 지금은 가로로 하고 싶은데 템플릿 안에는 뭔가 세로로 적용이 돼 있네 칼레가 아 그냥 이걸로 쓸까? 만들기 귀찮은데? 그럼 템플릿 쓰시, 써버리시는 거고요 아 나는 죽어도 이 과정에는 무조건 지금 한 것처럼 가로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야 돼난 무조건 지금 이거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내 영상에 어울려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영상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각각의 아주 미세한 거지만 안 해도 그만인 거지만 이건 무지개 클립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영상을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결국은 내만족이에요. 나는 이 과정에 이게 꼭 들어가야 돼. 그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고 이 학습의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잔소리로 마무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웃음> 이건 얘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했고 재밌었고 꼭 필요한 강의였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한 번씩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영상을 배우고 싶은 분들 뭐캡컷도 있고 파이널컷도 있고 프리미도 있고 당연히 다양하게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캡컷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 써보니까 되게 괜찮잖아요. 아 괜찮더라! 요거 주변에 알려주시고 싶다면 뭐제 영상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단톡방에도 올리시고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올릴 때야 되게 많으니까 그런데 좀 홍보를 저 대신해서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재미난 강의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